미술랭 저희는 한국의 모든 술을 사랑하는 미술랭의 피카체와 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관 목이라고 합니다 My name is Huyen, I'm from Belgium 안녕하세요 나는 Antoine입니다 나는 플랭스인 남자입니다 Hi, I'm b o l e a t I'm from Sweden I just got here actually My i f e s Korean's so probably m 3 days now. So. Have you guys tried any Korean alcohol? Soju. Soju, the m i l yeah, 오늘은 한국 와인. 보통 와인 포도로 만들잖아요. 근데 복숭아 와인 한번 마셔 볼까요? 9 2 0 7 오. s n s 에도 인기가 되게 많대요 되게 예뻐요 병도 그래서 눈에 띄어서 네, 궁금하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와인인가요? 금이산농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건가봐요 어, 그러면 복숭아를 재배부터 와인 만드는 것까지 다 하시나봐요 복숭아 식초도 만들고 복숭아 와인도 만드는 양조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또 여름이니까 복숭아 철이잖아요 백도 한도. 백도. 아 나도 백도. <100도>. 진짜. <웃음> 사과 <웃음> 보내서. 저희가 한잔 올렸습니다. 알겠습니다 오, 색깔이 아주 투명하고 되게 밝아요. 음, <웃음> 씨. 향을 먼저 맡아 볼게요. It smells sweet. To me, I can pretty much uh, smell the peach. I mean, that's really easy to. t s m e l l a little soft, t Oh, 새콤 달달 복숭아 향이 세요. 짠짠. h Not like the usual wine I drink. Oh, it's really soft. So very, very good. o that's n w e e t Yeah, sweet. Yeah. The f r t e a t e i Yeah. e r t Yeah. fruit. Yeah. 되게 스윗한데. 근데 쌉싸름한 게 있어서 되게 좋네. 너무 달짝지근하기만 하면 좀술 느낌이 안 돼. 스윗 한 6에서 7 정도. 나머지 한 3, 4가 또 쌉싸름한 느낌. t a i t s very soft and smooth and very really sweet as well. 끝맛은 톡소는 신맛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딱 잡고 내려가는 거 같아요. I'm drinking French wine. I'm French, but this one I can definitely dig it. 맛있다. <웃음> 맛있다. 직원분이 얼음을 넣고 차갑게 해서 먹는 것도 음.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한번 먹어요. 좋아요. 어이이 소리가 너무 뭐 여름 소리였잖아요. 맞아. Cheers. <웃음> 짠, 짠. 아까 있었던 톡소는 발효된 맛 와인이면 느는 그런 맛이 훅 없어졌어요. p e r s o n a l y I don't feel any alcohol, yeah. and it's really smooth. I mean, yeah. you, don't you, you don't can taste alcohol, yeah. and you But can o r l y feel the p e a c h <웃음> 이 정도면 1인 1인병. 솔직히... 뭐랄래? 1인 1인병. 1인 1인병. 1인 1인병. 1인 1인병. 1인 1인병. 1인 1인병. 1인 1인병. 1인 1인병. 1인 1인병. 1인 1인병. 1인 너무 병 1인 1인병. 1인 1 맞아 맞아. Best time to drink it, especially with ice. Actually, I feel after o u r d a y of yeah. work outside. You know, during mm -hmm. the summer, when you're done at 6 p.m. to drink a glass of that, one. it would be perfect. I mean, to be honest, I never had a wine like this. 여름에 독일에서는 화이트 와인에다가 탄산수를 섞어서 먹어요. 음 맞아요. Sprite. 어? Sprite. 맞아 맞아. 그거 이걸로 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. 진짜. I feel it's more also like for well, like. Can... I, would to... yeah, I don't know if we can e a l drink this with food Because it's too sweet Yeah, it's yeah, sweet, sweet yeah. It's maybe hard to combine with food I 주가 i n 백하 t 라 a 트 i 야지얘 i c y and spicy I think it's b e t t r o n it h i n k i t t e r t h Or maybe with an ice cream I had that in West Poland a while ago It matched up pretty good Would you take it back to your friends and family? I would l o v e t o o Yeah, yeah. Def Definitely mm. First I would buy a bottle for my wife <웃음> 술 평소에 잘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어요. 단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추합니다. 미술에겐 적절한 음주 문화를 지향합니다. 미술랭